다른 사람들과 같아졌으면 좋겠어요. 좋겠어요. 좋겠어요. 좋겠어요. 좋겠어요. 저거 뭐 턱병신이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. 제가 항상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녀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의 기회. 외로웠던 과거와 울상 얼굴을 버리고 사랑스러운 미소천사로 다시 태어난 11대 랩미 기적의 대반전 성공!